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구하기 힘든 롤렉스 서브마리너 116-610LX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일명 녹색이기 때문에 허크라고도 불리는데요. 헐크죠.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있는 오이스터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의 시계입니다. 먼저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베젤이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라이트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롤렉스와 다 비슷하고요. 이렇게 날짜 창이 있는 시계고 배젤을 돌리시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소리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브랜드도 다 따라갈 수 없게 두께는 이쪽에서 이쪽이 13mm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더 엑스트라 폴딩 클래스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서브마리너는 이렇게 글라이드 락이 죠 신형 서브마리너에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해서 약다 뺐을 때, 이렇게 다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약 2cm 정도 손목을 어느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는 이 클라이드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 제품 자체는 2018년도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서브마리는 그린 제품이 2010년에 출시해서 아주 인기가 많았죠. 2018년도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미사용품, 특히 미사용품 이 시계와 같은 경우는 웃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매장가는 1139만원이고요. 하지만 2008년부터죠. 대기표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언제 이 제품이 다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읽기 6시 쪽으 보시면 300m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최대 파워 위접시간은 48시간입니다.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외어 시계 롤렉스 헉. 녹색이 아주 아름다운 시계를 서브마리너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